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선 수정 기능 있죠 ml 에디트 해보시면 전페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1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ml 스타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면 dd라는 게 있고, ddd가 있습니다. dd는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ddd는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닫힌 십자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ml 하시고요 스타일이 지금 뭐로 잡혀있죠? 자리 맞춤은 0으로 되어 있고, 축척은 1, 스타일은 ddd.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그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작점 찍고요 직교를 켜 놓고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려보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을 만들려면 ml 에디 타시하고요. 요 닫힌 십자기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이 두 개, 뭐 세개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 예, 찍고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찍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 선을 먼저 찍고요. 그다음에 얘를 찍어보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두 번째 찍은 선이 칼날 역할을 하는 겁니다. Ctrl Z, 다시 한번 해보죠. ML Edit, 다친 십장에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걸 먼저 찍고, 이걸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잘려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U 해보죠. 다시 한번 이번에 얘를 찍고요. 얘를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뭘 먼저 찍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말고 왼쪽을 한번 찍어볼까요? 왼쪽도 마찬가지얘를 찍고 얘 얘를 찍으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을 찍고 위를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그렇죠? 자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L 에디터 하실 때 닫힌 십자형을 하면 첫 번째 선을 찍고 두 번째 선을 찍었을 때두 번째 선이 칼날을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얘를 먼저 찍고 얘를 찍으면 두 번째 찍은 선이 칼날 역할을 하니까 그게 그대로 남는 겁니다 자 이게 닫힌 십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열린 십자형을 한번 배워 볼까요 두줄세 줄인데 자 ml edit 하시고 ml 하시고요 스타일을 먼저 dd로 한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ml st 하고, 그 다음에 ddd로 한 다음에 안쪽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열린 십자형으로 한번 보죠 자, mledit 하시고요. 여, 여기 보면 열린 십자형이라고 있습니다. 찍고, 얘도요. 자, 이 선을 먼저 찍어보죠. 찍고, 찍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거죠. 이번에는 얘를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예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모양이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먼저 찍었느냐에 따라서 예 찍고 예 찍고 그렇죠 이번에는 얘를 먼저 찍고 얘를 찍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 하시면서 뭐를 먼저 찍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이게 열린 십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합된 십자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ML 하시고 스타일을 ddd로 변경한 다음에 그리고요 이렇게 또 그렸습니다 자 ml d d 타시고 병합된 십자형이라고 있죠 누르고 얘 찍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그다음에요 그럼 이쪽을 먼저 찍고 이렇게 찍어보시죠 어떻습니까 형태는 똑같이 나오죠 안쪽을 찍고 여기 찍겠습니다 형태는 어디는 쪽을 찍던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병합된 십자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닫힌 십자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ml 하시고요 ddd 스타일 잡혀 있죠 이렇게그리고요그 다음에 ml 하셔가지고 stdd 로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어 이렇게 걸치지 말고요 살짝만 걸치게끔 이렇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ml 에 d i 시고 다친 십장입니다. 찍고요. 두 개짜리를 찍고, 세 개짜리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잘리죠. 그럼 이번에는 세 개짜리를 찍고, 두 개짜리를 찍어 보겠습니다. 모양이 달라지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쪽을 찍어 보겠습니다. 두 개짜리 찍고, 세 개짜리. 이렇게 되는데, 세 개짜리를 찍고, 두 개짜리를 찍으면 또 모양이 달라집니다. 원 나는 모양은 아니죠. 안쪽을 찍고 바깥쪽을 찍어 보겠습니다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은 요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어, 밑에 하단 부분을 찍는데 어느 쪽을 먼저 찍던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얘 찍고 얘 찍어서 요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뭐 할까요? 옆에 있는 열린 십자형 보이죠?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ML e d i 하시고요 여기 열린 십장인데요, 빵 뚫려 있죠? 이거는 다쳤고, 여기는 빵 뚫려 있는 겁니다. T자형이죠? 열린 T자형. 자 찍고요. 찍으면 이렇게 빵 뚫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짜리를 먼저 찍고 두 개짜리를 찍어보죠. 그래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뭘 먼저 찍냐, 또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개짜리를 찍고 세 개짜리를 찍는 게 낫겠죠. 잘릴 대상을 먼저 찍는 겁니다. 보통 이제 두 번째 찍은 게 칼라 열칼러 한다 이렇게 보시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병합된 t 자형이라고돼있죠이런 경우에 이제 센터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 자 ML 하시고요. ST 스타일을 DDD 세 개짜리로 하겠습니다. 찍고찍고음이렇게 하고요. 걸치게끔 살짝만 걸치게끔 이렇게 하면 하지 마시고요. 예, 걸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시는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ML edit 하시고요. 여기 병합 된 티장 이 있죠. 그렇죠? 찍으시고 얘 예, 찍고 찍고 이렇게요. 자, 이한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개짜리를 찍고 여기 짧은 걸 찍어보죠.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병합된 티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요. 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좀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무슨 기냐면 자, ml8 한다음 하나, 둘, 세개 있죠? 닫힌 t자형부터 보겠습니다. 세 개짜리를 찍고, 두 개짜리를 찍었어요. 요걸 찍고, 요걸 찍었어요. 이렇게 열려버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ml8 하신 다음에 열린 t자형을 해보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열리죠? 그 그렇죠? 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병합된 t 자형으로 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짧은 것부터 먼저 눌러야지만이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구석 집합을 해 보겠습니다. 구석 집합을 하면 이쪽을 찍고 이쪽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 처리된 게 보이시죠? 이번에 세 개짜리를 요걸 먼저 찍고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나오죠. 그다음에 이쪽을 찍어 볼까요? 왼쪽을 찍고 예를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찍은 부분이 남는 꼭 구석 처리되는 겁니다. 위에를 찍고 아래를 찍어도 구석 처리 잘 되죠. 그럴 때 쓰는 게 구석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이번에는 정점 추가가 있고 삭제가 있는데요. 제가 라인, ml, ml 가지고요. ddd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그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찍어보시면 정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데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직결 꺼버리면 이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동이 됩니다. 여기 점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m l i 에디터에서 정점 추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근데 이게 스냅은 먹지 않습니다. Shift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뭐 중간점 하신다고 해서 잘 먹나요? 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요, 중간점. 여기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끝마쳤어요 그럼 찍어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점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네 정점을 추가하실 때 세줄이 다 오르면 이 바깥선 안선 보다는 가운데 있는 선이 있죠 거기에 스냅을 이용하셔 가지고 점을 찍어야 겠습니다 예전에는 스냅이 잘 안먹었는데 2018 에서는 또잘 먹네요 자 ml 에디트 하겠습니다 어, ml 에디트 하시고 다시 한번 정점 추가 Shift 마우스 오른쪽 중간점 요 선의 중간점을 찍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찍어보면 정점이 보이죠 요 점을 이용하셔가지고 요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정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ML 에디터에서요 정점 삭제 기능입니다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정점이 사라지면서 최대 여기가지 수평선까지만 되겠죠 단일선 자 그렇게 해서 정점 추가 정점 삭제 기능도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열 자르기 전체 자르기 전체 접합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ML 하시죠 스타일은 TDD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격해놓고했어요자 빨간선만 저는 자르고 싶습니다 빨간 선만 자 ml 에디트 하시고 그럴 때는 이제 단일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르겠다 여기부터 전체를 다 자르겠다 여기 찍고요 두 번째 점 어, 여기 찍고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바깥쪽으로 한번 찍어보자 아 그게 잘안 먹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만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점 찍고 이점 찍어서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요점 찍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거점에서 요점을 찍어 보자 그럼 어떻게까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고를때 이 단일 자리가 되어 있고요 이걸 이제 원래대로 그렇죠? ml-edit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전체 용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찍으면 어, 두번째 화면 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요건 너무 많이 잘라서 제가 그런것 같습니다 Ctrl-U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지우고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ML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 m l 에디 i t 에서요 단일 자르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찍고 찍으면 이렇게 단일 자리가 되는거죠. 근데 만약에 전체 자르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면 전체가 다 잘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전체 용접 누르시죠 이 찍고 여기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찍고 얘 찍고 하면 단일선이던 또는 뭐 전체 자르기 했던 부분 이 잘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원래대로 복원시킨다 그게 바로 이 전체 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다보면 이 ml-edit가 잘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ml-edit를 실행하셔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제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각각의 의미 자, 닫힌 십자형 열린 십자형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병합된거죠 마치 음, 교차로처럼 이렇게 십자형이고요 닫힌 부분이 여기에 닫혀있고 여기는 열려있는 겁니다 병합된거죠 자 병합된거 같은 경우는 이게 두줄세줄 보다는 얘보다는 이런 스타일 있죠 예, 센터선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석 집합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만 자를 때,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X 폭발을 시키세요. 이렇게 폭발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라인을 하나 그리고, o f 뭐30 하셔가지고, 이 선은 이쪽, 이 선은 이쪽. 그런 다음에, t 림 잡고요. t 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마감 처리를 많이 하세요 자 라인 가지고 이렇게 끝에 작업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정확히 한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나고요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여러가지 ml 에디터에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